무사히 인피니티 사과를 끝낸 마블은 새로운 페이지의 시작을 앞두고 있고 DC는 무리해서 유니버스를 확장하는 대신 새로운 활로를 개척 중이며 소니는 뒤늦게나마 마블과의 공존을 선택 폭스는 자신들의 마지막 엑스맨을 역대 최악의 망작으로 조져놓토니만 보란듯이 디즈니에 합병되었죠 이처럼 뭔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만 같은 지난 10년 관객들이 슈퍼히어로 장르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일텐데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특별한 히어로 영화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히어로라고 하기엔 좀 많이 어둡고 빌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착해 빠졌던 오늘의 주인공들 과연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다크 히어로 특별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온 세상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될 빨간 마악마의등장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다크호스 코믹스의 대표 영웅이자 놀랍게도 진짜로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전대미문의 악마 히어로 헬보이입니다. <목소리> 본명은 세계의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눙운 라마, 아더왕의 후손이자 악마 숭배자였던 사라 휴즈와 지옥의 왕자인 아자엘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과 악마의 혼혈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 폐망 직전에 놓인 나치 독일은 흑마술사인 그레고리 라스푸틴을 포섭한 뒤 세상의 멸망을 가져다줄 악마 소환 의식을 버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곧 현장을 덮친 연합군에 의해 나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이후 현장에서 발견된 헬보이는 BPRD 창립 멤버인 트레버 그룸에 의해 거두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BPRD란 초자연현상연구방위국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비밀정부기관인데요 여기서 잠깐 BPRD의 주요 멤버들을 살펴보면 먼저 불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파이로키네시스 리즈 셔먼 뛰어난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가진 에이브 사피엘 m 몸몸이 액토플라즘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대미문의 유령 요한 원요크라우스 그 밖에도 재규어 변신 능력을 가진 벤 다이미오 등 아무래도 임무가 임무이다 보니 멤버들도 하나같이 슈퍼한 편입니다. 거의 오컬트계의 어벤져스 같은 뭐 고딴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 결국 헬보이 혼자 다 해먹게 된다는 사실은 딱히 숨길 필요도 없겠죠. 한편 헬보이의 주력 무기는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우는 거대 리볼버로서 은과 떡갈나무 조각, 성수 등이 포함된 특수 탄환을 사용하며 이 편에서는 빅베이비라는 이름의 유견장 유탄 발사기 가 등장 전반적으로 리볼버 타입의 파괴력 있는 건총을 주 무기로 사용 합니다. 또한 헬보이의 오른팔은 마치 거대한 건틀릿이 부착되어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일명 운명의 오른팔이라고 불리우며 세상의 멸망을 가져다줄 오그드루 자하드의 소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떡밥으로서 때로는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해 아군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함께 세상을 부셔버리자며 진론으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기도 하는 등 뭔가 불안불안한 헬보이의 운명을 여실히 드러내는 요소였었죠 어쨌든 매력 넘치는 소재와 개성 넘치는 캐릭터성에도 불구 하고 실사 영화가 자꾸 폭망하는 바람에 여러모로 아쉽기만한 시리즈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롬펄먼이 주연을 맡아 기에르모 델토로의 산부작이 완결되는 걸 보고 싶긴 하지만 현재 롬펄먼의 나이를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역시 힘들겠죠 뜨거운 지옥불로 악마들을 처단하는 궁극의 심판자 불타는 해골머리가 간지에다 폭풍을 쌈싸먹게 만들었던 폭주의 끝판왕이죠 다음은 마블 코믹스 최강의 다크 히어로 고스트 라이더입니다 마블의 유일신인 원 어버브 f a 에 의해 창조된 복수의 영혼 일명 스프리츠 오브 벤젠스입니다 신이 인간을 벌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대리 심판자로서 숙주의 몸을 빌려 악인들을 처단한다는 설정인데요 그에 따라 마블 세계관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고스트 라이더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지금 소개해드릴 자니 블레이즈는 마블 코믹스에 최초로 등장했던 가장 대표적인 고스트 라이더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오토바이 스턴트맨으로 활약하던 자니 블레이즈는 어느 날 메피스토라는 악마에게 속아 자신의 영혼을 팔게 되는데요 이후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메피스토의 아들인 블랙하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제서야 메피스토는 자니의 영혼을 각성시켜 블랙하트를 조사버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막상 각성하고 보니 블랙하트보다 자니의 머리숱이 먼저 조사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정말 화끈하기가 이를 데 없는 최고의 등장신이었죠 고스트라이더의 주력 무기는 불타는 쇠사슬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포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며 스치기만 해도 재가 될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는데요. 그 밖에도 입에서 불을 뿜고 땅에서 파이어볼을 주워 던지는 데 뭔가 다양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지옥불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턴트맨 출신답게 불붙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곳마다 강력한 충격파와 화재가 발생 중력을 거스른 채 수직으로 달리거나 가볍게 무리를 질주하는 등. 거의 묘기에 가까운 라이딩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편에서는 자신이 탑승하는 모든 기체를 지옥불로 덮어버리며 압도적인 변신 장면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원작에는 나오지 않는 영화만의 오리지널 설정이었죠. 한편 고스트라이더 최강의 필살기인 참외의 시선은 상대방의 죄의식을 증폭시켜 영혼을 태워버리는 무시무시한 기술인데요 다만 상대방에게 죄가 없거나 죄의식 자체가 없는 경우 아예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때에 따라서는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의 창조물인 만큼 그 힘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우며 마블에서도 최상급의 티어를 자랑하는 사기캐라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MC 우에서는 TV 시리즈에서만 등장 현재까진 영화와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왠지 제대로 된 솔로 영화로 꼭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비단 저만의 바람은 아니겠죠 지옥의 군대를 이끌기 위해 악마에게 스카웃된 복수의 화신 억울하게 죽은 것만으로도 모자라 사랑하는 아내까지 절친에게 빼앗겨 버린 참으로 드러운 운명을 타고 난 비운의 사내였죠 다음은 이미지 코믹스의 대표 히어로이자 토드 맥팔레인의 야심찬 밥주 스폰입니다 미공군 A6 소속의 암살 요원이었던 알 시몬스는 어느 날 임무 수행 도중 죄 없는 민간인들이 함께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죄책감으로 에이전트2를 때려치기로 합니다. 하지만 재 발로 나간다는 애를 곱게 보내준 조직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었죠. 결국 상부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알에게 북한에 있는 생화학 무기 공장을 폭파시키는 중대한 임무를 맡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 알을 제거하기 위한 상부의 계략이었고 결국 알은 뜨거운 불길을 뒤집어 쓴채 폭발에 휩쓸려 사망하고 맙니다 이후 지옥으로 떨어진 알 시몬스는 악마의 군주인 말레볼지아로부터 지옥의 군대를 이끌어줄 것을 부탁받게 되고 이에 사랑하는 아내가 넘나도 보고 싶었던 알은 흔쾌히 말레볼지아의 제안을 수락 매끈매끈한 피부결을 자랑하는 언데드 히어로로 부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십장생 그 사이 지상에서는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있어 있었... 고 아내는 자신의 절친인 테리와 결혼, 딸까지 낳아 기르며 오손도손 달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결국 분노와 복수심의 불꽃 콤비네이션이 장렬해버린 알시모스는 지옥의 군대를 이끄는 불멸의 전사 헬스폰으로 각성하게 되는데요 헬스폰 말 그대로 지옥으로부터 스폰을 받고 태어난 궁극의 전사입니다 전투 시에는 네크로플라즘이라고 하는 특수한 갑옷이 생성되며 이는 착용자의 중추신경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설정인데요 그 어떤 형태로도 변형이 가능한 것은 물론 대부분의 물리공격을 무효화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재생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극강의 사기템입니다 초반에는 군인 출신답게 각종 총기류를 주력무기로 사용하지만 네크로플라즘 사용에 익숙해진 후부터는 갑옷에서 생성되는 쇠사슬을 이용 매우 다채롭고 현란한 액션들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사기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영화에서는 개뿔 제대로 구현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다행히도 현재는 블루마우스가 제작을 맡아 새롭게 리부트할 예정 이라고 하지만 원작자인 토드 맥팔레인이 각본의 연출까지 욕심 을 내고 있어서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음번에 실사로 만나게 될 새로운 버전의 스포는 좀더 세끈하고 멋진 모습이었으면 좋겠네요 뱀파이어를 썰어 죽이는 뱀파이어 소녀 대표적으로는 언더월드 시리즈의 셀린느가 있지만 이분은 너무 자주 모셨으니까 오늘은 일단 제끼고 다음 블러드 레인은 감독이 우베볼리니까 닥치고 패스 그렇다면 역시 이 친구가 제격일 것 같은데요 다음은 48분짜리 애니메이션으로 첫 등장하여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여고생 뱀파이어 헌터 블러드 더 라스트 뱀파이어의 우토나시 사야입니다 사야는 익수라는 흡혈귀들을 사냥하는 뱀파이어 헌터입니다 협회라고 불리우는 비밀 조직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활동하며 교복을 입고 일본도를 휘두르는 전형적인 오타쿠 맞춤형 캐릭터죠 원작에서는 현존하는 익수들의 유일한 오리지널이라는 설정이었으나 실사 영화에서는 반인반흡혈귀의 혼혈로 변경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리부트되어 등장합니다 당연히 그녀 또한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인간의 피를 섭취해야 하지만 극중에서는 혈액을 병에 담아 마시는 귀염뽀짝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냉정하고 시니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화가 나면 적이고 아군이고 할것 없이 일단 손부터 나가는 등 사회성은 살짝 부족한 편인데요 하지만 성격 좀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전지현은 그래도 됩니다 요복 차림으로 일본도를 휘두르는 대부분의 소녀들이 그러했듯 사야 역시 웬만한 익수들은 단칼의 반으로 썰어버릴 만큼 정말 엄청난 전투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날렵한 몸놀림을 이용해 여기저기 쳐날라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참고로 사야가 주력 무기로 일본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은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안봤는데 뭔가 과학적 그러다가 살벌한 분이셨네요 참고로 이 시리즈는 출판 영화 게임업계 합작으로 다양한 작품들이 제작 되었으며 각 작품마다 서로 다른 사야가 등장 매우 다양한 모습의 평행 우주를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으니 덕질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사야가 있다면 미국에는 이분이 계셨죠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다크 호러 판타지의 화끈한 크로스오버 다음은 마블 코믹스의 오컬트 담당 다크 히어로 블레이드입니다 my 본명은 에릭 브룩스 뱀파이어에게 물린 임산부로부터 태어난 혼혈 뱀파이어로서 사야와 마찬가지로 뱀파이어들을 사냥하고 다니는 동족상잔 히어로입니다 일반적인 뱀파이어들과 달리 은과 마늘의 내성이 있으며 낮에도 멀쩡히 걸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데이워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뱀파이어 최대의 장점인 뛰어난 피지컬을 보유 어쩌다보니 두 종족의 장점들만 한가득한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혈청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게 약점이라면 약점이었죠 기본적으로 블레이드라는 이름답게 뛰어난 검술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밖에도 휘슬러가 제작한 다양한 무기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은으로 제작된 부메랑 수리검이라던가 뱀파이어를 산채로 태워버리는 자외선 램 그리고 한 번에 수많은 적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uv폭탄 등 매우 다양하면서도 강력한 무기들이 등장합니다. 게다가 견자단이 무술감독을 맡았던 2편에서는 노마과의 1대1 대결신을 통해 멋진 무술실력까지 선보여 주었었죠. 현재는 콘스탄틴과 함께 마블의 오컬트 분야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다크 히어로로서 조만간 mcu의 세계관에서 새롭게 리부트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마허샬라 알리가 열연하게될 새로운 블레이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까요?